안녕하세요. 현재 미분양 현황을 보게 되면 6월 달 미분양 현황 위에는 지금 전혀 나오지가 않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미분양 현황은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분양을 발표해봐야 사실 분위기가 많이 흐려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대구시 홈피에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어플에도 7월달 미분양 현황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분양 현황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사실 군중 심리에 어떤 더 영향을 줄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현재 연락 오는 분들 중에서도 수성구에 대해서 많이 묻고 또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도 기본적으로 수성구 쪽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래가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거래가 없고 아파트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도 사실 많이 줄었는데요 아파트 거래나 아니면 상가나 주택이나 대부분 실수자 위주로 거래가 되는 것 외에는 전혀 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수성구도 규제 완화를 해야 되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전매 제한도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뭐 대구의 전매 제한이 풀리고 수성구 마찬가지 규제 지역 해제가 된다면 수성구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뭐, 전문가들 얘기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뭐, 어떤 유튜브에서는 지금이 가장 저렴한 때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 각자 다른 생각으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판단은 항상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뭐, 어떤 누구는 가격이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또 내려간다. 그리고 지금 전매 제한 해제가 되고, 수성구 규제지역 완화가 되거나 해제가 된다면은 마찬가지 거래가 조금 활발해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뭐 교수 분들이나 다양하게 얘기를 저도 보고 듣고 뉴스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제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에서는 수송구 또한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사실 큰 거래는 많이 없을 것이다 뭐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고 유튜브 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옥석은 여러분이 가리셔야 되겠죠 지금 6월 달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은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 악성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아파트가 중공 후에 미분양이 나 있는 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시다시피 6월 달로 해서 중공 후에 나와 있는 악성 미분양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별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미분양은 악성이 아니라 아직 중국이 안 되는 상태를 가지고 미분양 이라고 얘기하고 악성 미분양이 많이 정말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성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계속 생긴다면 뭐 사실 많이 힘들겠지만 현재까지는 또 힘들지가 않은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틀립니다 실제 우리가 대부분 주택에서 신축아파트로, 구축 다가구 주택에서 신축아파트로, 구축아파트에서 신축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신축아파트가 미분양이 됐음에도 사실 우리가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 따지면 5만 가구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공급되는 아파트가 약 10만 가구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10만 가구로, 어, 10만 가구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뭐잘 보이지가 않네. 아무튼, 공급되는 아파트가 5만 가구가 넘고, 분양되는 아파트가 10만 가구. 그리고 우리가 구축에서 신축에서,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6,800세대, 뭐 얘기를 하지만, 은만 세대가 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축에서 구축으로 타, 갈아타야 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미분양은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분양은 한 10만 가구 그리고 입주 물량은 5만 가구 를 넘습니다 그렇다면 신축을 빼고 구축을 또 팔려고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히 많죠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계속해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 않고 마찬가지 팔리지 않으니까 전세라도 넣으려고 하는데 전세도 나가지 않습니다 신축 마찬가지 뭐 저번에도 한번 다 보여 드리겠지만은 뭐 들어가서 클릭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갖다 대보시면 뭐 매매 30, 8, 뭐 전세 40뭐 이런식으로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뭐 한번씩 저번에도 보여 드리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 이렇게 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축도 거래가 안됩니다. 그러면 입축 물량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구축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면 은 더욱더 아파트 거래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신축도 거래가 안되고 팔아야 되는 구축도 거래가 안됩니다. 또 실수요자만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실수요자만 있는게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대구는 갭투자, 투기 세력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 아파트 거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성구 아파트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마찬가지 전매제한 3년이죠. 3년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조금의 움직임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심리적으로 대부분 하락하겠다는 걸 어림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주요자들도 그만큼 거래는 많이 없을 것이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뿐만 아니죠 뭐 아파트든 주택이든 다가구 주택이든 뭐 통상가든 빌딩이든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거의 안되고 있다 뭐 이런 것은 뭐 누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는 일단은 규제지역 수승구만 유일하게 남아있어 있지만 은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되더라도 수승구의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이 맞물리면서 사실 한 3년 4년 동안 대구 전체가 10만에서 11만 가구의 아파트 분양한 아파트들이 있고 그리고 내년까지 약 5만 정도 되는 물량들이 입주 물량 들이 있습니다 10만 가구의 분양 아파트와 5만 가구의 입주 물량 그리고 팔아야 되는 구축 아파트 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심리적인 것도 작용을 하지만은 거의 미분양의 아파트 공포다 그리고 아파트 구입은 무조건 저렴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미분양 할인 서울, 경기 그리고 대구에서도 미분양 할인이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 8년 9년도를 생각했을 때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태다. 뭐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유튜브들이 다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알수 없겠지만 제 생각을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면 은또 경제 위기가 부딪히죠. 그렇게 되면 은뭐 공장, 사업을 하는 분들 또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아파트나 주택 상가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어디를 또 구입을 해야 될지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뭐 사실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계산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저는 현명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게 무조건 거래될 그래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은 100% 거래된다는 그래 보장은 없습니다. 뭐 다양하게 전화를 받아보면 달서구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 중구를 선호하시는 분들, 남구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승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성구든 남구든 간에 대구 전체를 보게 되면 실제 5만가구의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10만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굳이 수성구를 내가 선호한다고 해서 수성구의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고 전매 제한이 풀린다 하더라도 수성구가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 대단한 동네가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수성구는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를 가지시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누가 정답이다 누가 맞다 아니다는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모든 전체적인 동향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 드리는 내용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입주를 못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가 안되니까 전세로 전환을 하고 전세도 한 아파트 세대 수에 300에서 200개의 전세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우축 아파트 마찬가지 지금 거래가 되지 가 않고 있고 신축 아파트 마찬가지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를 뭐 예전에 피가 2억 3억이 됐던 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피로 판매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승구가 규제 지역 해제가 되든 아무래도 다른 구보다는 수승구에 관심이 많고 수승구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매제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실수요자 위주로 사실 조금은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은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점을 잡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이 하락폭에 있어서 전매제한이 풀리고 수승구의 규제 완화가 되더라도 해제가 되더라도 어떤 하락폭의 시점에 대해서는 상승폭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해제가 된다 해서 뭐 올라간다. 저는 뭐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폭이 조금 덜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구 전체를 봤을 때는 그 하락폭도 미비하지 않을까. 이왕 지금 물 물골이 터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댐이 부서지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국한되게 뭐 수송구로 해서 수송구는 그래도 제가 항상 얘기드리지만은 아무래도 고액의 연봉자들과 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흐름을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미분야 할인 같은 경우는 따로 자꾸 문자를 주시는 분들은 있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문자 드리기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 지금 대목이 내일 모레입니다 다음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목이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은 사실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한테 지금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아파트 오픈은 안하고 있지만은 20%, 30%, 35%까지라는 내용도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을 방송을 한번 해서 물어봐 주시면 안 되냐? 물어볼 필요가 없죠. 벌써 지금 문자 받을 만큼 받았고 단지 정확한 동네가 나오게 되면 그 동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얘기를 해서 미분양 아파트 구입을 할 분들을 섭외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물론 소리소문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은 뻔한 얘기고 마찬가지 그런 분들의 전화가 계속해서 온다는 것은 더욱더 저위지방의 경기는 좋지 못하다. 그리고 갭투자 투기 세력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아무도 잡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상가나 다가구 주택, 뭐 통상가 건물, 건매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또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대구의 재개발 돈이 11조가 풀렸습니다. 11조가 풀렸는 가운데서 에 구축에서 보상을 받았거나 상가에서 빌딩에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수요 위주로 투자 위주로 현금을 가지고 구입을 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금매물로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을 하다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사실 우리가 시내 쪽에나 아니면 은 외곽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급이 없죠. 공급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뭐 상가 지열 땅이라든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지 그런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금매물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 금액이 조금씩 내린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또 신축 다가구 주택이나 건물들이 돈이 급해서 여러 채를 짓는 종합건설에서 가격을 조금씩 낮춰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한다면 사실 현재 입장에 원자재 가격은 뛰었고 어차피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해서 구입한 땅 가격은 대부분 예전에 600, 700이 아니라 8m, 6m 가격이 1000에서 2000만원까지 평균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크게 하락세는 없을 것이다. 물론 급하게 팔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금액을 1, 2억 정도 많게는 2억에서 3억 4회 정도 가격을 하락해서 팔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엄청나게 공급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투기 세력들이 뭐 아파트 투기를 하고 갭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아파트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상가를 구입했는 분들은 투기나 갭 투자 개념으로 구입을 했는 분들은 별로 없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의 금매물들은 혹여나 나와도 사업이 경기가 좋지 못해서 나오는 매물들이나 돈이 조금 급해서 나오는 매물들이 있을 뿐이지 아파트처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락세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대구의 전체 아파트가 39만 5천 세대입니다. 그런데 5만 가구가 내년까지 입주를 하고 그리고 10만 가구가 내후년, 내후년 4년 3년 사이에 10만 가구가 분양을 합니다. 이런 10만 가구 분양과 5만 가구 입주 그리고 입주와 분양을 위해서 구축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까지 합친다면 어마어마하게 물량들이 쏟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송구라도 용 빼는 재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방에서도 뭐 다양하게 전화가 오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무튼 일단은 갭투자나 투기를 했는 분들은 이랬든저랬든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팔아야 되고 장기간 가지고 가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저의 영상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장기간 가지고 가다가 또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어느 순간 또 올라가겠죠. 그때를 뭐 도모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별로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수송구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파트가 폭락한다는 생각에서 주택과 상가다가구 주택까지도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 그런 금매물을 구입을 해야 될 분들과 어느 쪽에 구입을 하는 게 좋을까 물어보는 분들. 그게 수성군지 남군지 달서군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파트도 가장 저렴하게 사는 게 현명한 거고 마찬가지 상가 다가구 주택도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상권도 중요하다는 걸한번더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